아,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거래 leave meeting 하지 말고 거래 yes 눌러주세요. 나중에 오는 친구들을 위해서 리코딩하는 거니까. 자, 거의 다 친구들 도착한 것 같아요. 예 응. 음. 음. 음. 자, 2월 13일 공과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친구들 날씨 너무 좋지? 날씨 너무 좋아서 기분도 좋고 그런데 선생님은 헤이 피부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어서 밤마다 눈 너무, 너무, 너무 많이 비비는 거야. 눈이 지금 튼튼 부었어요. 꽃가루 알레르기 있는 친구들 있으면 고생 많을 텐데 잘 이겨냈으면 좋겠어. 오늘 국가 공부 사도신경으로 같이 시작할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성령으로 인사하사, 예루살 earth... me... mm. 나시고 곧온 뒤오 빌도에게보한을 받으사 진짜의 목현지 주시고 이삶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오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 저림과 저를...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전쟁이 있어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로 성도가 서로 설... 돕다 아. 과예를하는것과는 것과, 것과, 것과, 것과 이는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은 선생님이 기도하겠어요. 다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다시 줌으로 공격 공부하면서 고로 감사드리러 모였어요. 하나님 아직 저희가 줌으로 모이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배울 수 있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 존경하는 마음 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말씀을 잘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친구들 마음에 뿌리 내려서 점점 자라나고 하나님 향해 예수님 닮아 자라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이것을 같이 증거함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실함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향해 자라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은 뭐 회개,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 들을 때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음. 아멘. 오우 착해.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이 마음이 너무 기특하네요. 자, 우리 지호가 에베소서 2장 10절 봉독해 주겠습니다. 우리를 창고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함을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웃음> Want God heeft ons gemaakt en Hij heeft ook zelf in Jezus Christus nieuwe mensen van ons gemaakt. Nu kunnen we 아멘 네. 이따가 메시지 다 끝나고도 지호 다시 한번 읽어 줘. 자, 그다음. 아, 찬양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요. 기억하죠?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우리 한번 더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반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금방 따라할 수 있을 거예요.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나하나 온 땅이 여주니 경매하.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살아봤 <목소리도> <진짜. 목소리도>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뭐, 앉아서 노래하는데도 희, 숨차다. 네, <웃음> 아, 그냥 좀착는데 자,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지오가 읽어준 말씀에서 어, 우리가 살펴보겠어요. 새로운 생각 그리고 새로운 행동. 잠시만요. 스크린을 조금 바꿔야 돼서. 자, 잠시만 됐다. 자, 우리 지 지난주에 배울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배웠어. 우리는 음, 하나님,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바꿔주신 사람들이야. 언제부터 인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이런 아이덴티티, 어려운 말로 아이덴티티라고 했거든. 내가 누구인지 그게 아이덴티티야. 예수님 때문에 생긴 새로운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자세히 관찰해 보겠습니다. 어, 오늘 목사님이 어린이 설교 때도 물어보셨는데, 여러분 회계라는 말 들어봤어? 좀 어려운 말이기도 하지. 회계 반성의 그런 말하고 비슷한 것 같아. 어, 사전을 막 찾아보면 어,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고친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래서 너 회개해. 그러면 마치 너 무슨 잘못했는지 다 말해. 어, 여기 그림에는 바울하고 신라거든. 바울하고 신라가 옛날에 예수님을 전한다고 이렇게 갇혔어. 그래서 로마 병정들이 너 누가 이렇게 시켰는지 말해. 이렇게 하는 것이 회계라는 말 같거든. 그런데 말이야 오늘 지호가 읽어준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일, 좋은 일을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창조하셨다, 만드셨다라고 했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대. 처음부터 만드셨지만 다시 만드셨대. 다시 태어나게 하셨대. 이렇게 다시 만들어지는 것. 우리 성경이 말하는 회개야 그래서 실도해, 자백해 이것보다는 바꾼다, 되돌린다 라는 뜻이 바로 회개예요 그런데 어, 그 우리가 새로 태어나기 전에 죽었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죽은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는데 죽었는데도 어, 막 다니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욕심대로 막다 한대. 어, 죽은 사람이 어떻게 그러지? 바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아,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죽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바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리셨다는 거지. 오늘, 어, 하이네베르그 요리 문답에 보면, 진정한 회계는 뭐지? 회계가 무슨 말이지? 어, 렇게써 있는데, 이 회계라는 것은,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래. 다른 옛날에 있었던 성경에 나오는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지금 우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어, 선생님들, 그리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기억도 못 해. 언제 그렇게 죽었었는지. 선생님도, 여러분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처음에 창조하시기,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져서 죽은 사람으로 살다가 아무렇게나 끝나게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시고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님한테 하나님께로 다시 끌어오려고 영차 영차 그렇게 하시기로 했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만드셨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 순간 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옛날에 그 죽었다는 사람은 이제 진짜로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어. 여기 있는 여러분은 모두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거야 선생님들도. 우리가 바뀌었어요. 하나님께로 되돌려줬어. 누가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해주셨대. 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났어요. 이런 일은 자기가 태어난 날을 사진 보지 않고 그냥 기억한 사람은 없지. 우리도 우리가 언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가 그 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정말 있었던 일, 하나님이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신 일을 깨닫고 와, 그렇구나 와, 하고 놀라기도 하고 죄송해서 어떨 땐 눈물 흘릴 수도 있고 슬퍼하고. 미워할 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 살면서 반응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새로운 생각, 새로운 행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믿는 우리가, 믿는 우리 친구들이, 믿는 우리 선생님들이 하는 모든 말과 생각은 그리고 행동은 하나님을 섬기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더 알수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또 그것에 따라서 행동하게 된답니다. 어,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 마음과 행동이 바뀌었어요. 이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그렇게 준비하셨어요. 이것이 진짜 회개. 진짜 돌아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일이에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신 새 사람이에요. 자, 바로 이것을 아까 지호가 읽어줬었거든. 지호가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함을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Want God heeft ons gemaakt en Hij he heeft ook zelf in Jezus Christus nieuwe mensen van ons gemaakt. Nu kunnen we voor Hem de goede dingen doen die Hei 테아 아멘. 특히 레벨란스 말에, 어 선생님 말한 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잘 들어있게 풀이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의 요점. 자. 많이 읽은 사람 누가 있나? 아인이? 아인이가 첫 번째 요점 읽어줄래요? 진정한 회계란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에요. 아이고, 잘했어요. 그 밑에는 새희가아희가 아, 있어요. 새희가 읽어줄래요? 하나님께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새새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아 잘했습니다. 자그 밑에는 수희가 있어요. <웃음> 수희가 읽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생활을 해요. 맞아요. 친구들 요약 잘 읽어주었어요. 자, 오늘 브레이크아웃 시간에도 선생님들과 더 얘기 나누고 기도하고 헤어지도록 해요. 자, 그 전에 선생님이 음, 광고할 것이 있어요. 그렇게 어, 다음 주일 2 0일이잖아 근데 뭐 이람이 선생님이 이제 한국 가시거든. 오늘 조금 부끄러워서 안 들어오셨는데 이람이 선생님 작년에 엄청 초등부 많이 가르쳐 주시고 유튜브 녹음하시고 하느라고 애쓰셨는데 이제 한국에 가실 때가 되었대요. 물론 다시 출장도 오시고 방문하러 오실 건데 그때 다시 만나는 선생님 만날 때 여러분 반갑게 선생님 오래간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그렇게 인사드려. 그리고 또 아쉽지만 또 인사할 친구들도 있어요. 세린이하고 세희 너무 그동안 우리랑 어잘어 어 공부하고 적응하고 했는데 이번 다음 오는 주일에 한국에 가게 되었대. 그래서 오늘이 한 2년 동안은 <웃음> 마지막이 될것같은데 세린이가 대표로 친구들한테 안녕 인사할까? 3소리 3소리 3소리 뭐라 했지 모르겠어 완전 빨리 음, 2년 후에 만나요 <웃음> 감사합니다 그래 한국 잘 다녀와 우리 2년 후에 쑥큰 모습으로 만나자 네 그리고 또한 가지 기쁜 소식은 우리가 다음 주부터 교회에서 다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었어. 어, 누가 올수 있는지는 목사님께서 구역별로 얘기해 주실 거거든. 우리는 똑같이 12시에 만날 거야. 그래서 교회에 있는 친구들은 교회에서 줌으로 그리고 집에 있는 친구들은 집에서 주무로 줌으로. 줌으로 만나긴 하는데 교회에서 모일 수 있는 그룹이 생긴 거야.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어, 네, 궁금하다. 자, 이제는 어, 브레이크 아웃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일주일 잘 지내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 <웃음> 안녕. Where's my mouse?